와.. 방송 진짜 오랜만이다 와.. 요즘 제가 방송을 좀 오래 못하고 있는데 어, 요즘 좀 생각이 많았었어요 솔직히 음, 진짜 제가 이대로 방송을 어.. 좀 텐션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음, 방송을 어..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.. 내 꿈으로서가 진짜 방송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하고 좀 이번 일주일 동안 좀 어..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앞으로 오늘 마지막 방송하고 난 뒤에 복귀를 할지도 의문이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복귀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어갈까? 음, 그것도 좀 많이 의문스러웠었어 가지고. 아, 음. 어, 네 안녕하세요. 일단 오늘은 되게 좀 방송을 짧게 할게요. 어, 짧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은 좀 되게. 어 놀랄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놀랄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일 있는게 아니고 어.. 제가 이제 방송을 못하게 될것 같아가지고 음. 그래서 좀 어.. 말씀 드리려고요 음. 어, 오늘 좀 되게 많이 와주시네 어 감사해요 어켈러그 형님 안녕하세요 어, 음, 일단, 제가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, 어,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, 어, 좀, 일단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. 어, 제가 맨 처음 방송을 아마 2018년 8월, 20일부터 처음으로 방송하고 그렇게 쭉 이어나와서 대학교 입학해서 좀 잠시 방송을 좀 쉬고 어,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고등학교 졸업때에한 2019년 들어서 어, 그렇게 한 적어도 8개월 7개월 동안 그렇게 방송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대학교 와서 2020년부터 다시 또 이렇게 새로 또 이제 방송해서 1주년 지나고 그 다음에 또어 거의 이제 1년 9개월 8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방송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어 2주년을 다못 채우고 제가 방종 아니 방송을 어좀 그만두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아쉬움이 좀 큰데 그래도 진짜 거의 약 2년간 방송을 했는데 진짜 좀 많은 일도 있었고 되게 재밌었고 또 진짜 피파로서 제가 이만큼 또 성장할 줄 몰랐는데 또 성장해서 되게 어 진짜 방송으로도 재밌었고 진짜 좋았었어요. 어 저는 시청자분들과 또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다는 그 점만으로도 되게 진짜 어좀 저한테는 되게 뜻깊었던 그랬었던 기간이었는 것 같은데, 어, 제가, 방송을 더 하고 싶은데, 방송을, 어, 하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. 제가 이번에, 약 1년, 10개월? 1년 9개월? 어, 21개월 동안, 이제, 남자들이라면 다 가는, 이건 좀 당연한 거지만, 저 나이가 이제 거의 그렇게 돼서, 이제 제가 21살이지만은, 어,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음 그래서 제가 방송을 못하는 건데 어좀 내심적으로는 좀 안타깝죠 솔직히 방송을 어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어 요즘 좀 생각 중인 게 제가 이대로 계속 그냥 게임 쪽으로 가도 상관 없는데 게임 으로 말고 어.. 다시 생각해본게 그냥 이제 진짜 인생상담쪽으로 한번 토크방송을 해볼까 이것도 요즘 좀 생각중이에요 되게 여행콘텐츠는 지금 못하니까 음. 아마 2년 뒤쯤이면 어.. 여행갈 수 있을거야 아마 코로나 이게 끝나고 그래서 한번 그때쯤은 뭐 여행 컨텐츠가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뭐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이제는 한번 캔방으로 진행해볼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좀 미래 쪽으로 더 생각해서 제가 방송을 좀 많이 뒤에 복귀를 하고 어좀 꿈을 찾아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요즘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복귀가 언제 될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여튼 적어도 복귀하는데 1년 10개월, 1년 9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점. 음. 머리 반삭하고 다시 켜라.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가, 어,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가 제가 좀 그렇네요. 음.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이 마지막으로 하고 이때는 언제냐? 다음주 월요일이요. 다음주 월요일날 제가 어 공군통신병 쪽으로 가게 돼가지고 어, 육군보다는 저, 전에 뭐지? 그 여행갔었을때부터 켈로그 형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어, 공군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음. 그래서 공군통신병으로 이번에 가게 됐고 어 방송하지마시오 꿈을 이룬 후 다시 기세요. 그게 우선입니다 그쵸 그것도 말 맞죠 어,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솔직히 다른 분들이라면 좀웃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BJ로서 크는 것도 괜찮지만은 근데 좀 제가 더큰 인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좀큰 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번 그거를 내가 좀 궁금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서 될수 있으면은 한번 그렇게 네.. 대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방송을 할수 있으면은 하면 괜찮은데 어..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음. 네 형님 잘 갔다 올게요 어. 그래서 여태까지 제 방송 봐주신 분들 그 다음에 제 유튜브도 봐주신 분들 구독해 주신 분들과 질차태우신 분들 항상 오셔서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자, 다들 다 감사했고요. 저는 이제 그어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군대를 갔다 오도록 할게요.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진짜 좀 제가 여태까지 방송을 막 진짜 꾸준히 못한 점과 그 다음에 유튜브 편집 실력도 아직까지 제가 좋지 못한데 그런데도 꾸준히 봐주신 분들 진짜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딱 전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어 진짜 계속 말을 반복한 것 같은데 어 되게 짧고 굵게 진짜 그렇게 방송하면 은딱 좋겠죠 어. 아 정리할 시간도 많고 다행이네요 진짜 가갖고 생각할 시간이랑 좀공부하는지 어, 그런 걸좀 많이 하도록 할게요. 어. 그래갖고 좀 제가 방송으로서도 좀한 걸음 성장을 했지만은, 그래도 군대에서도 이제 한번한 한 걸음이 아니한두 걸음 정도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번, 네, 그렇게 성장해서 오도록 할게요. 몸과 마음이 다 성장해서 오는. 어. 네, 조심히 갔다 오도록 할게요. 제가 생각했던거랑 해서 만약에 제가 성공을 한다면은 진짜 성공해서 다시 시청자분들한테 돌아오도록 할게요 음. 성공을 못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뭐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도 성공해서 돌아오는게 더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좀 뿌듯함? 그런게 좀 있겠죠 어...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방송 안한다고 또 구독 취소라는지 질착 질차... 했던거 어 취소한다는지 아 그러시진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제가 꼭 돌아와서 다시 또 열심히 하는 모습 어 그때쯤은 편집실력도 있다면 은 편집실력까지 제가 어더 키워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음, 그렇게 해서 공부도 하도록 하고 어 앞으로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좀 기다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오늘은 뭔가 게임방송이라든지 그런 뒷부분은 좀네 하기가 그렇네요. 좀 뭔가 이 텐션으로는 어 형님 이메일 주소는 갑자기 외모되신 거예요 잠시만 이메일 주소면은 메모장 같은데나 일단은 저장은 해둘게 왜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주, 아니요. 청주가 아니고 사천이요, 저희는. 아, 맞다. 브은 보내드린다 했었지. 켈로그님 별풍선 아, 10개 켈로그님 정말 별풍선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. 아, 맞다. 저거 BJ가 깜빡했다. 아.. 형님 어차피 저한테 별풍선 주셔봤자 저.. 그걸 못해요 어 환전을 못해 사천이요 네 사천 저쪽에 진주쪽에.. 어..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한불첨요 <웃음> 아.. 형님.. 아이콜랄라스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방종하고 가기가.. 어.. 되게.. 아 진짜 좀... 마음으로써도 되게... 아... 좀 그렇네... 열혈 환불이야... 형님 환불해 드리려면 은 거의 한 20만원? 30만원 더인데... 야... 아 근데 진짜... 요 며칠간... 진짜 이제 군대 간다고 친구들한테도... 가족한테도 이렇게 다 알렸는데... 진짜... 친구들한테 이등병의 편지만... 거의 한두 번은 들은 것 같아, 진심으로, 친구들한테. 아, 이미 간 친구들도 있고, 이제 곧갈 친구들도 있고, 여튼 좀 그런데, 다들 다 마음들이 참, 좀 되게 기분 썩 좋지는 않아요, 진짜. 어, 저도 그렇고. 군대 간다는데 좋아할 사람 있긴, 있을 수도 있지, 어, 생각 한 풀려. 아. 야, 진짜 방송 너무 재밌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아, 감사해요 아, 진짜 방송 이제 못해서 어떻게 하지? 아, 작별이야 웬말인가? 그쵸 제가 피파를 접고 롤로 좀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방송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아좀마음으로서 되게 좀 그렇다 진짜 아, 아 이대로 방종하기도 되게 어우 일단 이거는 아프리카 TV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나중에 유튜브에서는 좀 되게 자막이 달린다면 달리고 거기서 좀 부금 이렇게 해서 아마 올라갈 거예요. 그것도 나중에 받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. 음. 오늘 그래도 진짜 오랜만에 제 방송 여섯 분 거의 한 아홉 분이 정도 와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래 이별도 길어지면은 좀아 이별도 너무 길어지면은 너무 진짜 슬퍼져. 일주일 동안 즐겨요. 일주일 동안 방송하고 싶지만은, 그 남은 일주일 동안 제 가족과 제 친구들, 등등 지인분들과 좀 같이 지내야 돼가지고, 어, 방송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아마. 그래도 제가 만약에 좀 군대에 있으면서도 한번, 만약에 아플터 t 이란지이런 소식 전할 수 있으면은, 간간히 올리도록 할게요. 제시판 그 같은데. 그렇게 하고, 어차피, 남자가 한 번은 갔다 와야 되는거 뭐 그냥 이번 기회에 빨리 갔다 빨리 돌아오는게 좋죠 아무래도 확실하게 음. 그래서 좀 되게 어 진짜 몸과 마음을 찍워서 이렇게 오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휴식시간에 풀릴 수 있어요 어 아, 그렇죠. 요즘 군대 뭐 괜찮다고 하는데, 아, 괜찮겠지. 되게 군대 썰 같은 거 있어요. 여러분들 보는 상상도 못했다. 진짜... 아, 그뭐 정도였어. 말해... 어 슈팅스타일 잘 갔다 올게. 아, 진짜 제가 방송을 못할 때는... 어... 제 유튜브 영상도 많으니까 아마, 그 영상 하루에 한 번씩만 봐도 어 거의 1년 반? 거의 내 전역할 때쯤 올거야 어, 하루에 한 번씩만 봐도 내 영상 해병대썰 풀면 너 참고 참 아... 들없구만 아, 네... 그렇구요 나중에 캘로그 형님 이메일 보내셨으니까 제가 그... 그 부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방송... 돌아왔었을때 어, 그때 다시 또 인사하면서 한번 또 다시 어, 시청자분들 좀 챙기면서 또 이제 또 대화도 할수 있으면 하고 썰이랑 스토거 풀면서 또 열심히 하면서 또 이제 뭐 진짜로 내가 좀 유명해진다면 이건좀 약간 김치국을좀 엄청 아시는것 같은데 어... 삼병한테 맞지 마세요. 요즘은 때리면은 바로 그냥 신고 할수 있다고요 뭐, 만약에 맞으면 은 바로 그냥 신고하러 뛰어갈게요글캐스터 아, 보내 그래야 네 방송도 올거야아네 그래갖고 네. 다음에 진짜 어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이 팬미팅이라서그 하나로 아, 그렇게 진짜 나중에 뭐 되게 유명해졌을때 그렇게 하고 제가 갔다올게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 방송이 너무 짧아서 좀분히한데 지금 끝만을 잘 갔다와서 몸 건강이 돌아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여튼 잘 갔다 오도록 할게요 진짜 여태까지 봐오신 분들 그 다음에 또 구독해주시고 또 알람설정이랑 뭐 등등 이렇게 제 유튜브도 또 봐주신 분들 진짜 다들 다 너무 감사했고 재미없는 재방송 보느라고 진짜 달다 수고했어요 여러분. 다음에는 꼭 제가 진짜 재밌는 방송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할게요. 한 분간 보지마아네 네, 그러죠.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. 아 네, 진짜 건강이 나중에 돌아와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진짜. 네 오늘. 와신 분들도 다들 다 감사하고, 혹시라도 오늘 못뭐 보셨더라도, 나중에 유튜브도 올라가고, 다시 보기에도 있으니까, 네, 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다들 다, 와하시면될것같고요 가도록 할게요, 어.